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 스님 저는 정말 불교가 도대체 뭐길래 불교 공부한 사람이 이럴 수 있는지 나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요. 자신은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몸도 아프고 하는 것마다 되지도 않고 심지어 막 하는 것마다 되지 않아서 괴로워 죽겠는데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막 세상을 엄망하면서 너무 불평불만 가득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암 환우들 모임이 있어서 그암 환우들 모여 있는데 말기암으로 거의 죽어 죽어가기 직전인 30대 여자분이 계셨는데 애 셋을 가진 애 엄마 말기암 환자가 계셨는데 그애 엄마가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은 지금 곧 죽을 사람인데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즐겁고 유쾌하고 정말 만족스럽고 감사하면서 죽음을 정말 초월하면서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게 그냥 억지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진심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저거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싶어서 그분하고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오고 갔는데 그분이 오히려 나를 걱정해 주면서 아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답변을 해주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한테 이제 써줬던 답변의 글렇드래요 나도 옛날 같았으면 정말 괴로웠을 것이다. 근데 나는 마음공부를 하고 불교를 공부하는데 불교를 공부하고 뭐 인생이 바뀌었는데 마음공부를 하고 났더니 정말 이 죽음이라는 거 생사가 이게 그렇게 내가 옛날에 생각하던 것처럼 그렇게 충격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죽기 직전에 남긴 글에 30년밖에 안 되는 한 생이었지만 너무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축복받으면서 선물과도 같은 한 생이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살다 갈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동스러웠다 뭐 이런 식의 글을 남기고 말 그대로 쿨하게 죽으신 거예요 근데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람이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내가 훨씬 행복한 사람인데 나는 지금 이렇게 괴로워 죽겠는데 도대체 불교에 뭐가 있길래 불교에서 말하는 불생불멸이라는 무생법인이라는 그 가르침의 진짜가 뭐길래 저럴 수가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불교를 내가 공부하지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내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아, 정말 정말 있단 말이에요.